안녕하세요. 사생활에서 한손 역을 맡고 있는 배우 태원석입니다. 오늘 사생활 마지막 촬영 왔어요. 네. 한 손은 해바라기죠. 해바라기 한 여자만 바라보고 지켜주고 위해주는 끝까지 좋은 일을 위해 주는 건 해바라기 같습니다. 전 해바라기잖아요. 준인 해줘너 충분히 멋있었고 할 만큼 했다. 이제 너 아줌자. <웃음> 옥상에서 정환이에 대해 얘기하면서 준이를 걱정해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준이가. 왜 본인을 가지고 다큐를 찍냐 남는 게 뭐가 있냐 삼촌 같으면은 그런 거 찍겠냐라고 했을 때 제가 난 찍는다 너니까라고 했던 장면이 거예요. 원래 시원섭섭해야 되는데 되게 뭐랄까 정이 많이 든것 같아요. 오래 찍은 만큼 섭섭한 마음이 더 크고 이렇게 좋고 재밌는 작품 하게 돼서 너무 너무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아 열린 결말이잖아요. 이게 여러분 상상해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사생활을 아껴주시고 재밌게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저희 사생활 끝까지 재밌으니까 끝까지 본방사주 해주시고 뭐 본방사주 안되면 넷플릭스로라도 봐주시고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찾참석할니요 그때 동안 기다려주세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